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모아파트에서 아래와 같이 멘트를 만들어서 보내 달라고 요청이 들어와서 지금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택배 물건을 찾으러 오신 석영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배 장부에 서명을 꼭 먼저 하여 주신 후 택배 물건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택배 기사님께서는 택배 물건을 찾으시는 주민께서 잘 찾을 수 있도록 꼭 정해진 선반 위에 택배 물건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멘트를 주셨습니다. 관리소장님께서, 아파트 관리소장님께서. 근데 이제 문장이 다소 사실 길어요. 어, 근데 요청이 들어와서 일단 만들어 드리고 또 만드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면 좋겠죠. 그러면. 공포인데 제가 아 일단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 어플 무료 어플이기 때문에 무료 어플은 광고가 좀 뜨긴 해요 그러나 무료인지라 한번 써보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어플을 하나 까셔야 되겠죠. 오늘은 제가 어플이 굉장히 많아요 무료 어플들이 대신 좀 말해줘라는 어플을 깔았습니다. 어플 까는 걸 생략하겠습니다. 어플은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플레이스토어에 터치를 하시면 주소창에 제목란에 대신 좀 말해 줄래 라는 어플을 다운 받으세요 이 어플을 다운 받으시면 이렇게 활성화가 되겠죠 네, 아까 제가 미리 시간 관계상 이렇게 광고가 많이 나오네요 <웃음> 무료 어플이라 이해 예,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아까 이 내용을 이, 이 관리소장님이 멘트로 이렇게 날려 주신 이 내용을 여기 다가 제가 음성으로 녹음을 했어요 또는 문자로 직접 기재를 하셔도 됩니다 택배 물건을 찾으러 오신 서경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배장부에 서는꼭 먼저 하여 주신 후 택배 물건을 찾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요건 어느 아파트나 꼭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택배기사님께서는 띄어쓰기 좀잘못했어도 이해하세요 어, 음은 잘 나옵니다 택배기사님께서는 택배 물건을 찾으시는 주인께서 잘 찾을 수 있도록 꼭 정해진 상반 위치에 택배 물건을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라고 기재를 하시고 들어보기를 한번 합니다 들어보기 누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배 장부의 서명을 꼭 먼저 하여 주신 후 택배 물건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택배 기사님께서는 택배 물건을 찾으시는 주님께서 잘 찾을 수 있도록 꼭 정해진 선반 위치에 택배 물건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문장이 다소 긴 감이 있어요. 어, 그러나 지금 이 멘트를 넣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니까 참고하시고 들어본 다음에 저장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저장하기. 하면 각 어플마다 다른데 여기는 이제 서경 아파트니까 제가 아까 테스트를 하나 했는데 서경만 쳐서 넣릴게요 아니면 아파트 뭐 빌라도 있고 건물주분들이 이거 많이 지금 구매를 하시는데 빌라 아파트면 뭐 개인주택 할 것이 다 쓰이겠죠. 확인. 누르시면 어디로 저장이 되냐면 저장 완료 되었습니다 이제 여기서 잘 보시면 바탕 화면을 봐야 되겠죠 그러면 홈 버튼을 누릅니다 제일 아래 홈 버튼을 누르시면 이와 같이 바탕이 나오면 또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 무료로 쓰니까 광고 한번 봐주고요 그리고 어디로 들어가시냐면 내 파일로 들어가십니다. 메세지가 아닙니다. 그린피스 타죠. 자, 내 파일 컴퓨터하고 똑같아 컴퓨터 탐색기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파일을 딱 누르시면 이와 같이 이 지금 아까 이 저장이 되어 있는 그 멘트들이 쭉 나옵니다. 그럼 어디에 지금 저장이 되어 있는 거 하니 저희가 저장을 했잖아요. 여기 보시면 내 파일에 다운로드로 들어갑니다. 다운로드 터치 그 다음에 심플 앱 A P P S S I l 뭐 대충 알아 누르세요. 저는 영어는 콩글리시입니다. 아주 자 누르시면. 아파트라고 아까 저희가 저장을 했죠? 이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아파트 W A V, 웨이브 파일에 지금 현재는 한번 들어볼까요? 자. 택배 물건을 찾으러 오신 석경 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배 장부에 서명을 꼭 먼저 하여 주신 후 택배 물건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택배 기사님께서는 택배 물건을 찾는 주민 <웃음> i 서잘 찾을 수 있도록 꼭 정해진 선반 위치에 택배 물건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제작하실 때는 한 문장이나 두 문장 간단히 만드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the book? I'm going to say. i 이 g o i n mp3 파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이 플레이스토어에서 mp3 변환기 라고 치시면 됩니다 직접 보여드릴까요 mp3 변환기 보이시죠 네, mp3 변환기 를 터치하시면 이와 같이 많은 그 변환기들이 나옵니다 근데 한 80%는 쓸데 가 없어요 저희가 쓸수 있는 거를 제가 안내해드린 대로 하시면 시간 단축을 하시고 깔끔하게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홈 버튼을 들어가면 뭘 받으시는게 좋냐 지금 현재 미디어2 mp3가 작업하시기 가좀 편해요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은 여러가지 다른 부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v i d e 2 mp3 를 받으셔서 이렇게 클릭 터치를 하세요 그리고 여기 주의하셔야 된다잘 보시면 이거는 비디오 파일을 본다는 거고 이거는 뭐 지운다는 거고 트레이터 이니까 요게 이제 콩나물 대가리가 있죠 요게 이제 소리 파일을 한번 보겠다는 뜻입니다 자 터치하면 아파트 웨이브 나오죠 네 아파트 wav 파일이 있죠 그러면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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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택배 이렇게 찾으러 오신 이 물건을... 음을 한번 들어보시고 여기서 보니까 아 저도 아침에 찾아 지금 했는데 000이 시작이 돼야 되겠고 보니까 아 물리적으로 이렇게 쭉 했습니다. 그러면 12.36 예약 22초입니까? 하여튼 12.00으로 뜨네요. 그러면 끝처리까지 해서 008 10.8 튼 소점 뒤에는떼고요 그래서 플레이 갈매기를 누릅니다 오른쪽 갈매기 누르고 mp3로 변환 하겠냐 아까 wav 파일이었죠 av 파일이는데 mp3로 포맷해서 변환 절로 밑에 변환을 누릅니다 주님께서 잘 찾을 수 있도록 꼭 정해진 선반 위치에 택배 물건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택배 물건을 네. 찾으러 오신 선야님 이와 같이 이미 여름... 이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장이 되어 있는 파일을 어디서 확인을 해야 되냐 자 이제 끝났습니다. 텍스트를 가지고 웨이브 파일을 만들어서 그 다음에 광고야 저기 사라져라 네. 텍스트를 가지고 웨이브 파일을 만들었고 그 다음에 메디아2 mp3 로변환을 했어요 에서 메디아2 mp3 에서 변환을 했죠 그 변환한 게또 어디로 들어가냐 어디라고요 네 파일로 가야 되겠죠 네 파일 이게 컴퓨터의 탐색기죠 경로를 잘 찾아서 들어갑니다 쉽습니다 잘 보세요 50대 중반인 제가 하니까 젊으신 분들이나 아파트 경리 아가씨들이나 아또 소장님도 직접 하실 수 있어요 내네 파일 들어가셔서 자 내장 메모리를 일단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셔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이번에는 뮤직 폴더로 저장이 돼 있을 보니까 여기 보니까 주 내리시면 M M 어디냐? 예, 네. 이거는 모비스 뭐 뮤비죠. 뮤 뮤비가 아니라 뮤직이네요. 뮤직 M U S, -S I C 예, 네. 그래서 터치 하시면 심플 메디아 2 m p 3라 뜨죠. 이거를 터치 하시면 네. 이렇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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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되세요. 뒷부분 조금 잘릴 뻔했죠. 자, 그렇게 해서 어, 보면 어, 용량이 나오네요. 어, 보니까 86.45kb, 죠 자. 그럼 이거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거는 87.88 요거 이거 삭제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삭제. 예. 그럼 제가 필요한 거는 이거죠. 이거 한번 들어볼까요? 물건을 찾으러 오신 끝부분. 주민 여름... 자, 끝부분 잘렸나?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잘 됐죠. 그래서 이거를, 자, 여기 지금 똥구멍에 꼽혀 있는 거, 똥구멍이라 죄송합니다. 식사 중이면 결련데 자, 이와 같이 USB를 직접 꽂아도 됩니다. 이건 OTP USB에요. 네, 이렇게 꽂아도 되고, 이거를 컴퓨터 PC로 옮겨서 PC에서 이 USB 이 마이크로 메모리 칩에 네, 받으셔도 좋습니다. 자, 저는 일단 스마트폰에서 처음부터 끝을다할 거예요. 그냥 네, 자, 스마트폰. 똥구멍에 꽂으시면 이게 에 일단 내 파일로 들어가서 정상적으로 꽂혔나 한번 보죠 네또 광고가 나옵니다 우리 이쁜이들 광고가 오늘 많이 나오네 아 이게 무료 어플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무료 어플을 쓰셔야죠 자. 유료는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 음원을 저장해 드릴 때 비용을 받게 됩니다 지금 선착순으로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는 저희가 무료로 제작해 드리고 있습니다 내네 파일을 누르시고 usb 잘 꼽혔나 확인하십니다 을자 usb 빼볼까요 짠 빼면 없어졌죠 네, 미디어 모티바이스 뭐 어쩌고 빠진 경우, 꼭 꼽으면 이게 자동으로 인식을 합니다. USB. 예. 그래서 USB로 보내줘야 지 어디 걸? 내장 메모리 걸. 내장 메모리라고 어디 들어있어요? 뮤직에 들어있었죠. m o m-u-s-i-c. 모비스가 아니라 뮤직입니다. 뮤직에 심플 메디아 2 mp3. 야, 서경아파트 서경아파트를 또 누르시고 공유를 해서 날릴 수도 있고 여기 땡땡이 세개 요걸 딱 터치 하시고 이동이나 복사 복사를 할까요 네, 복사해서 어디로 미치는 usb로 usb 를 누르시고 여기에 있는 거 저는 일단 날려 버려야 되는데 이게 이제 중복이 되면 이 음까지 딸려 들어갑니다. 모 아파트나 하실 때또 어느 업체에서 통신공사 업체에서 이 음까지 다 딸려가서 왜 중국말이 이렇게 나오느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자 그도 절미하고 이거를 빨리 날려줘야 되겠네요. 날리려면 별 땡땡이 3개를 누르시고 usb에 있는걸 삭제를 해야 됩니다 땡땡이 3개를 누르고 편집을 누른 다음에 그냥 항목 선택 전체에서 날려버리겠습니다 삭제 하시면 14개 파일 삭제 해서 날렸습니다 하나도 없죠 usb에는 지금 없습니다 usb 들어가 볼까요 내 파일 예. usb에 짠하면 아무것도 없죠 파일이 없습니다 라고 뜨죠 네 그러면 이제 이 usb에 담아야 됩니다 어디에 있었냐 내장에 내장 메모리에 뮤직 이었죠 네, 어디있냐 아, 여기 있다고 봐 네. 심플 메디아2 mp3 네. 터치 서경 아파트 터치 물건을 찾으러 예, 확인하셨다고 하시고 어, 시간 관계상. 별, 아, 길게 누르시고 땡땡이 3개 오른쪽에 터치 복사 네, 복사 어디로? usb로 USB, 예, usb 터치 그리고 완료하시면 이렇게 usb 방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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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저장해. 그래서 이 MP, usb에 지금 mp3 파일이 이제 들어왔죠. 완전히. 그러면 이 폰을 끄고, 이 usb를 탈착. 네. 그리고 나서 이와 같이 제가 이제 보내드린 이 택배물이 있습니다. 예, 다른 쪽인데. 하여튼 이렇게 택배물을 석양 아파트에서 받으시면 자, 낱개 하나를 일단은 제가 보해드리겠습니다 40개 주문하신 업체가 있었는데 살때 동일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이거는 전원이고 볼륨이고 a 버튼 b 버튼 램프 외부 사운드 출력 단자입니다 그 다음에 usb 이거는 휴대폰 어, 잭을 어, 이렇게 꽂으시면 휴대폰 충전 잭을 꽂으시면 이 자체 충전이 된다. 이 뒤에 예 충방전할수 있는 충전용 그 배터리가 내장되어 있습니다. 리듬 배터리 휴대폰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누르 꽂으시고 충전을 하시면 한 3일에서 일주일 이상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해야 될 부분은 여기 아까 USB에 담아놨죠. 이 파일을 뺍니다자 않수록... 빼서 일단 지금 저장이 됐죠. 이거를 꽂습니다이 테이프 카드 꼽는 곳에 이잘안 들어가면 억지로 꼽으시면 안 됩니다. 아, 이렇게 잘 표기 대부분 하고 그림이 동일하죠. 이렇게 해서. 꺼보십니다. 살짝 꺼 보세요. 그럼 틱 소리 나왔죠? 예, 이렇게 들어가고 A 버튼을 누르시고 전원을 on 시킵니다. on. 예. 네. 그러면 여기 램프가 깜빡깜빡 거리면서 기존에 기존에 뭐니허 뭐 이런 그 음들이 지워지면서, 택배 물건을 찾으러 이게, 오신 석영 아파트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택배 당부에 서명을 꼭 먼저 하여 주신 후 택배 물건을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택배 기사님께서는 택배 물건을 찾으시는 주님께서잘 찾을 수 있도록 꼭 정해진 선반 위치에 택배 물건을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네, 좋습니다. 이렇게 완전히 이제 확인하고 택배 물건을 찾으러 있습니다. 오신 석영 자, 아파트 몇 거부터겠죠? 자 그러면 기존에 있는 음이 이제 지워지면서 새로운 usb 이 카드에 저장된 그 내용물이 이미 이 단말기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sd 이 마이크로 칩을 빼도 됩니다 빼도 되고 다시 한번 켜보겠습니다 전원 올리면 한 몇초 뒤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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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센서 전방에 인체 감지가 되면 약 5m까지 됩니다 어, 가로 120도 높이는 60도 내부에 그 안에 이, 이 인체 감지가 되면 바로 이 스피커에서 음원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케이 c 인증 받을 때 길게 2시간까지도 음원이 나옵니다 근데 거의 다이 주의사항이라든가 아까 택배 물거이라든가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집어넣는 게 지금 사용자들 의견이나 제가 봤을 때 멘트가 짧고 간단한 멘트가 인식률이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알아들 수있게또 너무 길면 좀 듣기가 거북해. 그런데 이 기기는 또 음이 자유스럽게 음원을 이렇게 보륨 조정을 하기 때문에 너무 소리가 크다. 그럴 경우는 좀 적게 해서 그 주변에 주의를 시키면 되겠죠 어, 택배물 이라든가 또는 그 재활용 쓰레기 라든가 음식물 쓰레기 여타 등등 어, 현관문 어, 또는 뭐 출입통제 구역에 이 부분을 이 양면 스티커로 부착을 하셔도 되겠고요 또는 어, 그치대가잘 만들어져 있으니 이게 이렇게 해서 거치를 직접 이와 같이 위에 직접 이렇게 꼽으셔서 각이 이렇게 자유스럽게 조정이 됩니다. 그래서 천정부이라든가 벽부형이라든가 각도를 적절하게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와 같이 스마트 사운드 음성 경보기, 무선 센서 스피커에 대해서 저희 보안 카메라에서 여러분들의 영상을 한번 제작해봤습니다. 날씨가 다소 쌀쌀한데 감기 주의하시고요. 궁금한 내용이시면 언제든지 유튜브에 댓글을 남겨주시고 네이버에도. 블로그를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댓글 남겨주시고 우측 하단에 구독 버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고 다음에는 음성을 통해서 어 부업을 찾는 분들 또는 음성 음 스마트폰 음성 파일을 눌러서 또는 음원으로 어 스마트폰의 주소라든가 또는 홈페이지를 열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도 벌고 이런 정보들을 같이 하면서 협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